봤다 봤다 봤다 봤다 봤다 우리 어디 가요? 어디 냐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왔습니다 봐 본데. 어안찍고 그냥 먹어맛있어 음. 음 소스는 그고 잘 보네. 너무 예다전너무귀가우리보다미야 키나. 어, 미디야. 리디 이제 지금 어디보냐 지금게. 응? 밥가 많이 비행이 되 누리는 거기서 뭐 왔니? 공주, 혼자 잘알라호다 호빈 <웃음> <웃음> 나! 누가 왔지? 누가 왔어? <웃음> 방놀이 들어와 누리 어디 갔어? 튀겨왔어, 튀겨왔어 먹어, 먹 어때? 음. 아주굿 ش 그거는 크레미야. 응? 음? 크레미. 크레미. 땡초도 좀 들었어. <웃음> 야노 모모 모모 m 야 m o m 귀엽다. 근데 얘도 낯 가리는 것 o m o 다 o Momo. m 귀 m o 너무 귀여 Momo. m 다 귀엽다. 음 음, 알겠어? 이자 둥 그만 할까? 엄마가 힘들대 이제 그만 이제 끝 알겠지? 또 힘들지? 어핀이 아니야 이제 그만 아이고 착해 알겠지? 이제 그만해 귀여워. 앉아, 앉아. 완성 나방나나 방금 나올, 방금 나 방금 방방방 우와, 반대쪽으로 있수있어요 음. 이렇게 를수있볼까빗도우을까 빗도우를 니다을까 빗도우를 수 있을까? 빗도우우우있도수 있을까? 빗도우다수 있을까? 빗도우를 수다을까 빗도우를 수있우리